Some o you. <laughs> 비 농진도 눈이 는 우주 공간 손이 는 구석구석을 리죠 이른 몸 갈고 해친 귀한 놈버튼 말씀에 꽃게 서서 실을 보리며너희마다 담비 내려갖고 주시니 왕무지 골고리 쳐시지 않으며 봉성주 추세 때는 검사고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고석 우리 조님 주신 열매 우리 조님 주신 나고 감사하죠 찬송하자 감사하죠 찬송하자